어, 왔어? 어, 먼저 와있었어 뭐라도 마실래? 괜찮다고? 그래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톡으로 헤어지자고 하고 끝내기엔 지금까지 만나왔던 우리의 시간 그래 함께한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어 요즘 헤어질 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 위험하다고들 하던데 네가 날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니까 뭐 네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겠지 헤어지자고 했던 이유는 그저께 설명했던 그대로야. 그냥 네가 선택한 길이... 그게 난 너랑 나랑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. 물론 그렇게 꿈을 가지고,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도전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하루하루 맨날 똑같은 일상만 보내고 딱히 발전도 없고 좀 한심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근데 너는 아니니까 그래서 더 멋져 보이고 존중하고 나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랬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소박하고 순수하고 한거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반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 생각보다 훨씬 더 네가 더 좋아지더라고 점점 마음은 깊어지는데 너는 늘 뭔가를 쫓고 있고 이루려고 하고 있고 바쁘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지금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대로 지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 당장은 네가 좀 힘들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랑 서로 격려해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정말 평범한 그런 그런 연애를 했으면 했거든 근데 넌 그것보단 좀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 사랑이나 연애 같은 것보다 좀더네 꿈을 이루고 싶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더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난널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사랑만 보고 내가 이렇게 지내기엔 너무 힘들다 거기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을 수도 있는데 아직 군대도 안 다녀왔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근데 또 나도 참 미련한 게 그렇다고 내 욕심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꿈을 꺾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 뭐 방금 말한 것처럼 가끔은 그냥 그대로 이대로 나랑 연애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면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건 잠깐이고 결국은 니네 앞길을 막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 정말 좀 멀리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불안하고 위태한 관계는 에 빨리 끝내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. 너도 오랜 고민과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고 그게 네가 하고 싶은 거라고 했으니까.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다 참아내고 견디면서 버티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내 존재 자체가 너한테 걸림돌이 될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물론 내가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분명 같은 경우임에도 결국은 둘다 행복하게 잘 지내는 해피엔딩인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어쩔 수 없지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최악의 상황을 딱 맞이하게 되면 정말 그대로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거든. 아,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이의 믿음 그 자체가 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해. 이제와서 대놓고 말하자면 저번에 우리 둘이 여행 다녀왔었잖아 그때 우리 처음으로 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사랑이 좀 식었나? 라는 생각을 했어 처음부터 얘기해왔던 건데 내가 결혼 전까지 섹스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도 정말 고맙게도 그날 전까지는 그런 내 의견을 존중해줬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확실하게 붙잡아 두려면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우리 둘 사이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해 음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없어진 거지 아니야? 가끔 시간 생겨서 우리 둘만 있는 상황이면 늘 항상 하고 싶어 했고 하려고 들었고 음, 흔히들 하는 말 있잖아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만나나? 그냥 내 몸을 원하는 건가? 난 내가 너랑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줄 정말 몰랐거든 게다가 난 그렇게 너랑 하고 나면 널 완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았고 그렇게 점점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 뭐 요즘도 지금도 넌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도 예전만큼 믿을 수가 없어.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는데 거기에 불확실한 미래만 남아있으면 끝이 보이지 않아 대충은.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? 난 그렇게 생각해. 우리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 만난 편이야. 그치? 우연히 내가 알바하던 데서 널 손님으로 만나고. 그 후에 술자리에서 점장님이 널 소개해줬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솔직히 그날에 누가 봐도 너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꺼내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술 취해서 진상 부리고 근데도 그런 모습 귀엽다고 해주던 너가 정말 좋았어. 고마웠고. 뭐, 네가 워낙 바빠서 남들처럼 자주 볼순 없지만 그래도 없는 시간 쪽에서 우리 꽤 좋은 시간들 보냈었다고 생각해. 뭐,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널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너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네가 이루고 싶은 꿈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못나가지고 옆에서 응원은 못하겠고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만나서 헤어지자곤 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보내려니까 마음이 안 좋네 맨날 너한테 더 사랑해달라고 수정만 부리고 정작 나는 너한테 사랑을 베풀진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가장 미안하고 마음에 걸린다 한창 내 마음속에 너밖에 없고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그때 내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고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아프진 않았을 것 같아 사실 어제 너한테 받은 선물들이랑 편지들이랑 다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너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었구나 싶었어 근데 난 그래도 늘 항상 부족하게 느껴서 더 쪼르기만 했고 그냥 내가 너한테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봐 그땐 믿을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신뢰에 금이 가고 이럴 때도 아닌데 근데도 왜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네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도 모르는 척 아닌 척 자꾸 후회되고 미안하고 그리고 괜히 투덜거릴 때도 심술궂게 말해서 상처도 많이 주고 말할수록 이게 뭔가 싶네. 다 내가 한심한 건데, 너한테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 입장이 돼서. 하여튼 처음엔 그런 선택을 한 네가 좀 많이 원망하고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너도 그리고 나도 서로의 선택에 대해 존중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톡으로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기로 한 거잖아. 그치? 네가 선택한 길 후회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나중에 우리 서로 마주쳐도 미안하거나 슬프지 않을 때 그때 다시 만나서 그냥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다 저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꼭 안아주면 안 돼? 고마워 진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네가 원하는 꿈 이룰 수 있게 항상 응원할게 더 있으면 너 붙잡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가볼게 계산은 내가 하고 갈테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나와줘 갈게